그럼, 어, 미래 어, 상관 안 해. 어, 이게, 상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혼자서는, 어, 쓸수 없는 단어죠? 상관접없사라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어구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지니고있죠상관관접수사는 그 어구가 바로 이제, 어 연결작용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어? 지금 상관접수사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번지수죠? 잠깐만요. 번지수를 먼저 따져보면, 여기 잠깐 보자. 우리 접속사 배웠잖아, 저번 시간에. 접속사 배웠고, 접속사를 크게 물러나니, 대등제를 이끄는 등위 접속사를 나누었지? 그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드 버, 오아, 이런 거 소개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종속 적속사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종속 적속사가 나오게 되면 몇 가지? 네가세 가지,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명사 역할, 회용사 역할, 부사 역할 한다고 얘기했죠? 부사 역할, 이렇게 나눴었죠? 종속 적속사 그래서 종속절이 되고, 요거는 대등절이 된다 그랬죠, 이게? 좌우가 같은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나온다그 했어요. 바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오는 게상관적사래요 그렇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등이 상관적속사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이에요.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 등이 적속사야 아류라고 보면 돼요. 등이 상관적속사래서 오늘 지금 상관적속사할 거야. 그리고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국민투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동종류부터, 가장 흔히 쓰이는 거. 자, 여기 뭐야? e 더 t h e r A or B라는 표현이 나온다. A, either A or B. 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먼저 뜻은 거예요 A 이거나 B 이거나지? 이제, 어, A 이거나, A 이거나 B 이란 뜻이야. 그 상태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얘가아얘 봐봐. A와 B는 뭐가 해야 된다? 똑같은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같은 구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형용사야 여기도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만약에 여기가 부사야, 여기 부사가 나와야 돼. 여기 만약에 동사야, 여기 동사가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한다? 격렬구조 그럼 격렬구조는 뭐야 아까 등위 접속사에서 격렬구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등위 접속사가 바로 격렬구조 거든요 그래상관접속사의 구조도 격렬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거자또 하나 뜻 했으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들어봅시다 두 번째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어있니? A nor B. 이때는 리더가 나올 때 노화가 나와야 돼요. 노화. 접속사입니다 이게. 왜냐? 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도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거나요? 아? A 도 B도 아닌이지. 어, 아, 그죠? 양자부정이 된다. 양자부정이 된다. A 도 B도 아닌이라는 뜻이 이시거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들어볼게요첫 번째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봐 봐봐. 나돈니나 only a 아르바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 자. 나의 법비 지금 두 인상관적 속출하고 있어. 어 A가 아니라 B야 이거는 A가 아니라 B 그럼 어디다가 지금 어, 방점을 찍었어? B에다 찍었다는 걸알수 있지? 어, 좀 이따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야 여기다가 어, 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지 지금 내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체크하면서 갈게요 B D, B, B, B 둘다 중요하지만 다 B네 그지 나의 보피. 나얘나요거의 확장 구조를 얘기해 줄게. 나비코드 이렇게 나오기도 해. 나비코드 A 나오면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버피코즈가 나와야 되겠죠. 버피코즈 B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뜻은 어떻게 돼요? 자, 확장 구조라고 했어요. 나의 보피에서 나온 거야 원래. A가 아니라 B. 요거에서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라는 뜻이야.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라는 뜻이다. 어떤 구조 나오겠니?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 이 구조는. 어? 예측 안 돼? A와 B와 여기 똑같 어차피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A하고 B하고 왜안 쓸. A하고 B하고 어차피 같은 구조야. 자 어떤 구조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주어동사 전이 나오겠지. 접속사잖아. b e c a u s e 가 접속사잖아. 여기서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어? 알겠니?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와야 돼. 만약에 not because of a but because of b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because of 이니까 전치사니까 a하고 b는 뭐라고있어 명사가 나오겠지? 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구제야 a때문이 아니라 b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거 봐 not only a but a b 이런 거다 나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 아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라는 뜻이야 여기는 방점 어디다 찍어야 돼요? 이거. 지금 빨간색, 빨간색으로 찍어놓은 이유는 뭘까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 나중에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얘들 아봐봐 동사가 나왔을 때 단수가 나올지 복수가 나올지 결정하는 부분이 수위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동사의 수를 어디다 맞춰준다? 여기다 맞춰준다. 동사의 수를 여기다 맞춰, 비에다 맞춰준다. 비에다 맞춰줍니다. 이것도 비에다 맞춰준다는 사실 알아둬. 알겠니? 수를 여기다가 는다고요 자, 아, 만약에 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깝잖아요. 가깝고, 가깝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자일치라고 얘기한다. 근자일치. 근자일치. 이게 가까운 글자야? 그 농자. 일. 어? 가까운 놈에다가 술을 일치시켜준다. 해서 근자일치. 가까운 놈에다가 술을 일치시켜준다. 음. 근자의 일치. 알겠어? 어? 어? 어, 너 또는 내가, 너, 니가 잘못이거나 내가 잘못이야 면 한번 해볼게. 영접해볼게. e i 야, 니가 잘못이거나 아니면, or. 어, 내가 잘못이야. 네. 동사뭐 들어갈까요? 와. 어. 이렇게 썼어. 뭐가 들어가야 돼? 근자이 일치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뭐에 맞춰? M이 되어야 돼, M이. 안 그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 자, 질문. 이걸 의무문으로 바꿔봐. 의무문. 의무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의무문으로 바꾸면 주와 부동사하 위치가 바뀌잖아. 이렇게 되잖아. 너가 잘못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가 잘못이니 혹은 내가 잘못이니 할 때. 이렇게 나올까? 아, A라고 쓰면 안 되죠. 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니더, U, 그 다음에 OR, 나갔잖아. 그래도 무릎표 아니 여기 뭐가 나오겠어? 어? 가까운 놈에다 맞춰줬잖아. B. 여기 A, 와 B잖아. 가까운 놈에다 맞춰야 돼. 가까운 놈이 어떤 거야? 가까운 주호가. 여기가 아야 달라지잖아. 이게 근자 H. 알겠어? 의구문이 되면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가까운 놈에다 맞춰줘. A, B 중에 가까운 놈에다. 어, 내가 이해 봤어요? 어? 이렇게 쓴다 말이야. 얘들아 봐봐. AB 모드란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both A&B and B 나와. 근데 이거는 잘 봐. 얘들아. 이거는 A 플러스 B잖아요. 플러스 M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반드시 무슨 동사나 복수 동사가 나와요. 맞춰주는 게아니라 무조건 복수 동사야. 복수 취급한다는 거야 이거는. 얘는 복수 취급이야.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플러스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A, B 모두란 뜻이야. 이게 A, B 모두란 뜻이 이거하고 다를게 없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니까 똑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쓸거 아니야.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음. as well, as 나오고 음. A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 맞추니? 여기 동사는 만약에 저기 주어라면 어디다 맞추냐고 동사의 수는 응 대답해. 음. 얘만 예외적으로 B에다 맞춰요. 얘만 얘다. 기 맞춥니다. 여기서 스위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요. 이것도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요? a 뿐만 아니라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이런 뜻이라고. 됐지?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다? 등이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어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 나돈이 부분 조금만 더 볼게요. 나돈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도치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돈이가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A. 이렇게 나와. 여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도치가 돼요.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올 거였어요. A가 주어가 아니라면 다시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꼭알아두십오 알겠죠? 어. 왜 부정어 부잖아요. 부정어이기 때문에 요게 부정어라고 부정어가 나오면 이렇게 도치될 수밖에 없어. 주어 동사 위치는 도치다. 이거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예문에 아마 어디쯤 나왔냐면 587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587번. 587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잠깐만. 자, 이렇게 나왔지? 나더니. 그다음에 뭐 나오냐면 자 그들이 그들이 어,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너월 하고 뒤에 이제 목적으로 뭐라니 하어 그저 그 항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트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버들스도 나오겠죠 어때 also 이런 식으로 나 왔어요 also 어 그다음에 이제 뭐야 이게 라이더 트러크레스 자 라이더 맞나요 아 여기 복수아 과거나야죠. 라이브 툰더 프레스 언론이죠. 언론에 거짓말까지 했다는. 자, 여기 봐봐 이 이렇게 나왔잖아. 나돌이 나오고 어돌소가 나왔단 말이야. 동사 가들 수.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디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잖아. 여기가 동사야. 됐니 여기 도치된다는 거알아주세요나돌이가 앞으로 나왔을 때주동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 알겠니?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동사 가들 수. 몇개더 있는데. 몇개더 있는데, 그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어, 상관적수사도 정리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 여기 상관적수사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주어로 나왔을 때 수를 어디다 맞추느냐, 이거그다음의문문일 때는 역시 근자위치에 의해서 가까운 놈에다가 수를 일시키신다는 거. 그 다음에 나돌리처럼 북치됐을 때 뒤에 동사주어가 나온다는 거.